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은 1970년대에 이스케이프 투 위치 마운틴, 프리키 프라이데이라는 가족 친화적인 영화로 말아먹는 동안에 애니메이션에서는 로빈 후드, 생지 구조대, 토드와 코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스타워즈의 영감을 받아 제작한 공상 과학 어드벤처 영화를 2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 더 블랙홀이 개봉했지만 스타워즈의 여파로 인해서 블랙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미국에서 최초로 전체 관람가라는 표식에 PG 등급을 받은 최초의 디즈니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 장르를 바꾸어 더와 e w 더우즈라는 공포 영화를 만들었고 블랙홀과 함께 그나마 작은 성공을 거두긴 했습니다. 디즈니는 전에 없었던 영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외부 제작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1979년에 파라마운트 피처스와 손잡고 영화 갓색 장품인 파파이 과 제작에 관한 합작 법인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파라마운트는 캐나다의 디즈니 작품을 배급하는 곳이었기에 두 영화에 대해 디즈니 마케팅이 판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1982년 디즈니 가족은 디즈니 영화 스튜디오의 장면권과 철도 기반의 명소를 828,461주에 팔았고 그중 4,240만 달러는 레트로 엔터프라이즈스로 갔습니다. 게다가 로이 이 디즈니는 디즈니 이사의 권한으로 장면권과 과대평가된 구매 가격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983년 개봉된 미키스 크리스마스 캐롤은 Something w 즈 c k e d This Way Comes가 망한 이후 다시 성공적인 영화의 획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83년 4월 1일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 영화 부서는 월트 디즈니 피처스와 통합되었고 1984년에 디즈니사의 최고 경영자인 론 밀러는 더 많은 주요 영화를 개봉하기 위해서 디즈니사의 브랜드로 터치스톤 픽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만든 첫 개봉작은 코미디 장르의 스플래시가 개봉하고 꽤 성공적인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디즈니는 더 원더풀 월드 오브 디즈니가 주요 TV시간을 유지하면서 1970년대의 문집 시리즈인 더 마우스 팩토리와 같은 연합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키마우스 클럽이 잠깐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1980년 디즈니는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인 비디오 카세트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월트 디즈니 홈 비디오를 출시하는가 하면 1983년 4월 18일에는 디즈니 채널을 전국 케이블 시스템의 개념으로 등장시키고 원작의 프로그램과 가족 친화적인 서드 파티 작품과 함께 고전 영화와 TV 시리즈들로 구성된 큰 라이브러리 형태로 갖춰졌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는 1970년대와 80년까지 회사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1978년에 디즈니 임원들은 1982년에 개장할 예정인 제2회 월트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인 앱트센터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미래 도시 모델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앱트센터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업들의 후원을 받는 전시회를 갖춘 영구적 세계 박람회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과 제2회 1983년 4월에 도쿄 디즈니랜드가 세워지면서 첫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디즈니 테마파크가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채널과 새로운 테마파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에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라이브러리는 가치가 있지만 현재 몇몇만 성공을 가져오고 있고 특히 1979년 디즈니에서 나간 돈 브루스의 작품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은 테마파크가 디즈니 수입의 70%를 차지했습니다 1984년 금융가인 사울 스테인버그의 릴라이언스 그룹 홀딩스는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목적으로 적대적인 인수전에 착수했습니다 디즈니는 릴라이언스의 회사 지분 11.1%를 인수했지만 다른 주주들은 이 거래가 디즈니의 주식을 평가절하하고 디즈니 경영진들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 소송은 1989년 디즈니와 릴라이언스에서 총 4,500만 달러로 해결되었습니다. 1984년 당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모기업인 MCA돌 론 W. 밀러 디즈니 CEO가 MCA 사장이라는 디즈니 가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사실상 디즈니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조건을 둘러싼 MCA 회장과 루 디즈니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합의 및 계약 모두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